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파세프 이렇게라도 만나야죠 뭐 유튜브는 최근 제가 유튜브를 생방을 안하는게 아니라 사, 플랫폼을 여러 곳으로 방송하면 버벅거리고 좀 버퍼링 생기는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트위치로 집중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날이 더운데 날이 더워서 선풍기 소리가 가끔 날 마,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어 에어컨이 방에 없어 이건 돈이 없는 걸어떻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트위치 들어오신 분들이 한두 명 오셨어요 한두 명뭐 트위치 정확히 보니까 그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몇명 했어 외국분들 그냥 오프라인 한 분들 이건 트위치 채팅이 왜 그래? 오, 오, 이미 나갔, 오프라인이면 나갔다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시청자들이 외국분들 밖에 없었던 건데 그분들은 채팅 안한게 그냥 나갔던 거고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근데 그래서 저 이젠 내일 광복절에도 트위치로 집중 방송하거나 유튜브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거 녹화방송 볼사람이 어디있겠지만 어디 그리고 님들이 좀 알아두셔야할게 오늘 생방에서도 말, 말했지만 생방사람 수가 없더라군요 생방사람이 두명 왔었어요 잠각 트위치 트위치 와주신분 근데 사람 수가 적었어 두명이야 그리고 채팅은 딱 한마디 한마디만 하고 오하이라 해서 나도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답변이 안와 뭐 하자는 거야 씨. 장난해 이터널 <웃음> <웃음> <웃음> 크루세이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히트맨으로 좀 바꿨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니, 와줬으면, 그럼 채팅 해줬으면 와줬으면은, 팔로우하고 후원, 구독하고 팔로우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왜 멋대로 나가? 멋대로, 멋대로 보다가? 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님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제가 최근 유튜브 그 분석표 봤거든요? 분석? 생방송 지금 트위치에서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조회수가 정말 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진짜? 장난해? 왜 10회를 넘지를 못해요 다들? 카오스 공격전이 12회야 좋아요도 딱한 번밖에 안 늘려줬고 못 들었는 짓거리야 다들? 사람 측막 사람 측은 받고 싶다면은 다른 분들 봐봐 나는 여러 게임이라고 몇 번을 말해 지금 날통말 전달하려고 선풍기 꺼서 지금 딸 뻘뻘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겠다고 보아요랑 구독이랑 후원해주는게 어려워? 여러게임이란 말이야 나는 8월달 말에 데프라비야이주 할건데 만약 또 그것만 보, 보고 사방 전혀 안오겠다면 은 그때는 또데프라비야이주도 그냥 하자마자 즉시 일주일 이내로 방... 다 삭제 처리 할겁니다 님들이 사람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몇번을 말해 조회 좀 하라고 조회 좀왜 조회를 못해 답답해? 평신이야 눈이 까막눈이야? 댓글을 다시든가 회사 다니기 싫다고 오늘도 혼났다고 좀 사람이 지각했는데 30분을 더 연장을, 강제로 연장, 연장을 해서 일을 했는데. 회사를 안 달리려면 유튜버를 해서. 유블러.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돈, 돈이 필요하단 말이요 저도. 이건 직업이야, 나. 유튜브 직업. 회사가 직업이겠어? 남한테 명령 받는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2년부터, 제가 2012년 전부터, 2012년부터 시작해서, 저 방송, 게임, 게임 녹화를, 녹화만 한 사람한테, 저 게임 녹화하고 그거 보내는 것밖에 몰라요. 물론, 마이크, 그때도 마이크는 안 썼지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 나한테 악연 졌어? 쌍놈들아 어떻게 니들만 좋아하는 것만 봐나돈 없어 그리고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FS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진짜 호평 안 좋더만 동적 자수도 내려가는구만. 내가 게임을 재미없게 해서 그래? 게임이 GTX 960인데 어떻게 그래픽 카드가? CPU도 i5 441690이야. 뭘 기대하는 거야 화질을? 그렇다고 버퍼링 걸리거나 렉 걸리면 나 니들 싫어할 거고 안볼 거고도.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방송도 홍보하고, 디스코드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 왜안 보려고 오는 거야? 돈 벌고 싶어, 유튜브로. 게다가 사실 컴퓨터 성능, 램카드 좀 바꾸려 했는데, 그냥. 관도 쓰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얻고 싶었던 샤로 피규어로 바꿀 샤로식 피규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샤로 피규어 리뷰 영상 올렸는데 왜 백을 먹지 뭐? 흥미 없어? 사람이 좀 트, 피규어 리뷰라든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분들 봐봐. 왜0의 자리에서 멈추는데 나? 나도 여러분한테 좋은 화질, 좋은 성능, 좋은 거 보,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좋은 녹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저한테 조회수하고 좋아요랑 구독을 안 해주는데요? 그리고 최근 또 조, 구독자 수가 1304명으로 줄었어요. 분석을 보니까 15명이 구독을 빼냈더군. 못들 하는 짓이에요 님들? 살 불쌍하지도 않아 양심에 털 났어? 가족 없어? 고아야 어떻게 니들 좋아하는 것만 볼수 있어? 아메리칸하고 일본놈들은 일본, 세... 일본 놈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반은 한국인이 보는 거다 알아요 분석 봤어야죠 맨날 유튜브 보, 분석 본데 도대체 왜그러는거야? 영상 그리고 포라웃 막장 그것도 내가 엔클레이브 빠돌이고 개인적 개인주의 파라 그렇게 엔클레이브 홍보를 많이 하고 좀 좋아하는데 뭐? 싫어 장난해 니들은 이렇게 쳐 맞아야해 짐승이야짐승 때려야 말을 잘 들어. 내말 들어, 이. 짐승 같은 놈들. 하나선 안될 존재들이야. <두해> <두해> 광복절 날. 저 방송 킵니다. 이 예전처럼 트위치랑 유튜브 연동해서 두, 동시 송출할게요. 8시인가 9시쯤에, 최대한, 아니면 10시쯤에, 새벽까지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와주셔서 같이 대화 좀나눕시다 돈도 받고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제발 그래 줍시다 좀 방송 여기.. 아.. 녹화 여기까지 하, 하, 할게요 일단 할말더 있으면 더 할, 제가 직접 더할 테니까, 제발 좋아요랑 구독이랑 나중에 도네이션 후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저도 유튜버입니다. 저도 직업이에요, 이거.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럼 여기서까지 알파세프였습니다.